의미상으로 또 다른 게 동시와 연속이 있는데요 동시동작을 볼게요 동시라는 거말 그대로 as나 또는 w h e 를 쓰는 주로 w h e 일때 동시가 많아 뭐하는 동안 하면서 w h e was looking at me 그가 나를 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동안 네, 문 옆에 서있었다 나를 보면서 문 옆에 서있었다 as 지우고 또는 w h l 를 지우고 예, 빙루킹 해도 되지만 이건 그냥 루킹하면 되겠죠 빙은 생략이 되니까 러킹 애미 나를 보면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거와 서 있는 게그 I breakfast 보통 end로 이어질 때 동시가 또 있습니다 나는 아침을 먹고 유튜브를 본다가 먹고 나서 라기보다는 먹으면서 또는 보면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여기 아이 I가 생 그러니까 뭐지? 공유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서 주어가 공유된 거잖아요. 봉사가 두개 이어진 거니까 어차피 긴 주어가 없어 같아서 그 그러니까 접속사만 지우고 얘를 왓칭으로 하면 똑같아. 그래서 나는 i 이 watching youtube 이, 이게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. 그래서 ing가 있으면부터 면서로 해석해 봐서 자연스러우면 그게 좋겠다. 네. 때 이제 요런 것도 있어요. 자 그 소녀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어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동시에 the boy talked to his mother sending messages on his cell phone so sending ing가 네, 뭐뭐면서 하 라고 해석이 될 자연스럽다 이런게 동시동작이에요 그러니까 while 이라는 걸 썼을 수도 있고 종속절 end로 대등하게 이어지는 등이 접속사에서도 역시. sending 또는 watching ing를 쓰면서 동시동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주어가 다르다고 쳐봐 에, 이 소녀는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, 뭐 엄마는 이러고 있어 자 이게 두 문장이긴 하지만 조금 문장이 좀 매끄럽지 가 못하단 말이지 그럴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어가 다를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렇게 we 를 써요 그래서 자 보면 with 이 명사가 주어야 그 절에 절이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분사고 분사가 되는데 이때는 형용사분 아니 현재 분사뿐만 아니라 과거 분사도 되고요 그 그러니까 분사 또는 형용사 부사 전치사부가 다올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한채 뭐뭐 인채 뭐뭐 한 상태 이렇게 해석이 가, 어, 자연스럽게 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분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다 되는데 그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어떨 때 쓰느냐 말 그대로 수동일 때 과거 분사라는 얘기죠 이 명사와 분사의 관계에서 예문을 보면 알거예요 Sally가 came into처럼 Sally came i n t o s 가 들어왔는데 모두 주어가 다르지 still t a t h e r 동사가 s t i l d 주어 동사 달라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and로 문장 두 개로 연결하는 거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we do 앤드가 미드로 바뀝니다 전치사로 그러면서 예, 주어였지만 이땐 그냥 명사가 되는거죠 목적어가 되는거예요 전치사에 그 다음에 여기가 ing가 되는거 분사가 예, with everyone staring at her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죠 h i s t o r d there 거기 서있었어 and 예, his 그 eyes were closed 는 거기서 했었는데 자 그의 눈은 닫혀있다 즉 눈을 감고 있었던데 감은 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있잖아요 with 그 다음에 신체부위 그 다음에 pp 를 많이 쓰겠죠 신체부위는 그래서 어, 특히 이제 신체부위일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뭐 한채 이런걸 우리가 부대상황 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부대상황은 뭐냐면 동시에 일어난다는 소리야 하면서 뭐 한채 이거 되게 많아요 그런 표현들이. 뭐 신체 부위도 있지만, 자, With this spring coming 그러면 봄이 오면서, 봄이 와서, With this dog following 그러면 개가 따라오는 상태로, 개가 따라오면서, The h r hair waving 머리를 휘날리며, Her arms folded 이렇게 신체는 다 피피로 하, 해요. 물론 이거는 뭐야 내뭐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아예 능동이고요. 나머지는 다 피피로 합니다. 팔짱을 낀 채, 다리를 꼰 채, 뭐 입을 벌린 채, 이때 오픈은 형용사입니다. 만약에 동사로 쓰려면 오픈드가 돼야 돼요. 예, 입 안에 음식을 가득 넣은 채 말하지 마 이런 표현 이잖아요 with your mouth full 한 채. with a smile on his face. 이 말은 뭐야? 얼굴에 가득,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. with my heart beating. 예, 심장이 막 뛰는 거죠. 근데 빨리 심장이 빨리 뛰면서 뛰는 상태로 With the lion r o a r i n g near them 예, 뒤에는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상태에서 근데 그들 근, 근처에 그들 주변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었다 With my box가 filled with toys 예, 장난감으로 가득 찬 상태로 With the light on 잘 쓰는 표현 불 켜둔 채 with the light turned on 해도 똑같은 말 with the luggage 이건 짐이죠 짐을 채, 놓은 채 내렸어 그래서 with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명사를 쓰고 난 뒤에 내가 필요한 표현을 갖다 붙이면 된다 뭐든지 쓸수 있어요 네, 이렇게 해서 부대 상황 이게 연속 아니 동시동작이죠 팽리 예. 에구머니 왜 이리오 예 연속동작 했습니다 자. 그 다음엔 음, 아, 동시동작 했습니다. 네, 그 다음엔 연속동작을 해볼게요. 연속동작은 말 그대로 앞에 동사 뒤에 이어서 예, 바로 이어진다는 소리예요. 시간차가 있다는 거지 약간의. study i very hard. 열심히 공부했고, past ism, s u c c e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치?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에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. 이때도 역시 end라는 접속사를 빼면서 이렇게 ing를 쓸수 있어요.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절이 나온 뒤에 ing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 보통 이렇게 해서라고 해석을 해서 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. My sister got up late. 우리 뭐 언니가 늦게 일어나서 skipped breakfast t h i m 오늘 아침은 걸렀다 이런 얘기죠. 이때 엔드 접속사 생략하면서 문사구문 처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예, 피이 되는 거죠 my sister a g e late skipping for this morning 이럴때도 어,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걸렀다 이렇게, 이렇게 연속이라는 것은 그냥 뭐뭐 뭐 해서 마치 고뭐 결과처럼 해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결과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런 걸 연속이라고 하고요 아까 본 동시동작 네, 동시동작과 부대 상황 미드 표현 그것도 다 공부 잘 해둡시다 음.